안녕하세요 파도사세파비아입니다 요즘은 제가 파도 사 사람이요 항상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좀 이번에는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네 신발을 가져왔는데 제가 반스에서 신발은 처음 사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품명도 모르고 그 제품 뭐 이런 뭐 특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그냥저냥 제가 이거 샀다고 자랑하는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발을 꺼내기 앞서서, 제가 신발을 두 컬러에 샀거든요? 제가 신발을 두 컬러에 샀는데, 일단, 겁나 화려한 거하고, 겁나 안 화려한 게 있는데, 일단 겁나 안 화려한 거부터 보죠. 좀 심심한 거부터 봐야 재밌으니까. 심심한 거는 일단 요거예요 요것도, 꽤나 이제, 예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일단 반스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좀 평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사, 같이 사서 같이 가서 샀는데 제가 검은 색깔이 굉장히 좋아한단 말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말이죠 겨울에는 또그거살려고 제가 갔는데 일단 이 신발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 샀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모습은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아제 손가락이 나오네요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포인트로 이렇게 연면에다가 어 연면 옆면 1966년 뭐 OTW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뒷면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뒷면에도 있고 여기 옆면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실링이 된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는 보니까 이제 밑면을 보니까 이게 보드하, 보드하 브랜드다 보니까 밑면이 완전 고무창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무미창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미끄럼 방식가 굉장히 잘될것같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 외에는 이제 또아그 외에 이제 또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반스의 요거 요 밑창이 미창이 여기 푹신푹신해서 대단히 발에 이거에 발에 차용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푹신푹신한 소재여 가지고 차용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반스 신방 한 켤레가 있고요 다음에 엄청 화려한 거 샀어요. <웃음> 이거 제 친구가 제 친구가 반스 매니아거든요. 반스 매니아여 가지고 야나 이거 꼭 사라. 이건 꼭 사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홀려 가지고 제가 신어 보고도 제가 신어 보고 홀려 가지고 산 건데 이거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웃음> 네,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옆 모습만 봐도 화려하죠. <웃음> 굉장히 화려한데. 일단은 이게 양옆에 일단 일단 이거는 제가 카메라 에들어서 보여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일단 전체적인 모습 보여 드릴게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에 일단 문양이 다르죠. 문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뻐요. 상당히 예쁘고 그 다음에 이걸 신었을 때이거를 신었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올블랙 패션으로 제가 자주 있거든 자주 있는데 올블랙패션을 이걸 신으면 굉장히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결국 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 뭐 프린팅 같은 건 없는데 요거 자체가 좀 화려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해요 약간 동양풍으로 이제 약간 동양풍 문양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뻐가지고 홀린듯이 샀는데 <웃음> 어, 어쨌든 어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화려해요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도 밑창이 그런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미 밑창이 빼기가 왜이리 어려운.. 밑창이 일치화되어있는것 같은데? 아 이거 밑창이 완전 붙어있네요 이건 밑창이 붙어있어가지고 밑창이 떼내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밑창이 떼내지는 못하는 구조이고 일단 굉장히 화려한 제품, 제품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제품인데 이 제품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45, 제발 사이즈가 245거든요. 그래서 245가 사이즈라 있길래, 그냥 홀리듯이 사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파도사제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혹시 제품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솔직히 제가 말해서 제가 신발 브랜드의 명이나 일단 브랜드 명을 아는데, 제가 신발, 이, 제품명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구독자,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밑에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서 영상 설명란에 친히 올려 친절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